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남 합천지역 산불 진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2시 10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번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산불 3단계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합천지역에 한해서 산불 전환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오후 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35%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총 139헥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길이는 4km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진화 헬기 33대, 진화 인력 693명, 진화 장비 60세 등 가용 가능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진화 작전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태는 오전에는 순간 풍속이 초당 11m 였습니다만는 현재 4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현황입니다. 현재 총 214명이 관자경로당, 장인보건지소, 안개마을회관으로 각각 분산 대피하였습니다. 진화구역의 인근 송전로는 안전을 위해서 현재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우회선로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화계획입니다. 현재는 일몰시간이 지나서 헬기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서 화선을 정확히 파악해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인력 693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명과 시설 폐해가 없도록 민가와 시설물 보호 위주로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야간 진화 작전을 전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51분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주부를 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